이제 4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5월달 이렇게 시간이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에는 얼마를 썼는지 어떤 소비를 했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고치고 이렇게 해야 5월달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좀 체계적으로 소비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난달에 또 제가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출근을 하고와서여러분들하고또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I'm s 지만 결국에 내 통장엔 돈이없다는거 그래서 이늘도 이 5월 달에도 여지없이 나는 이 머나먼 광교까지 출근을 했다는 거뭐 통장이 비었으면 열심히 일이라도 해야죠 돈도 써본 사람만이 안다고 돈을 쓸줄 아는 것도 돈을 써봤어야 아는 거고 저는 한몇 년간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돈이라는 게 원래 쓸줄 아는 사람이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런데 나는 쓰는 방법을 몰라 뭐,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쓰는 방법을 깨우쳐 봤자 사치 부릴 것 같아. 안 쓰던 놈이 돈 쓰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왜, 왜 싫어요? 태연아. 네. 머리를 안 묶으면 어떡해. 갤러리한데. <웃음> 야, 일하는 근무자가 머리를 묶고 머리 망고 갖고 와야지. 아, 잠 잠깐만. 이거 걸리면또 욕먹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아니, 아니, 아니. 어? <웃음> 저 트라우마 있어요 저 머리 한번 잠깐 풀고 이랬다가 야, 이제, 욕 오지게 먹었.. 난 아, <웃음> 댓글로 또 욕먹을 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머리를 묶겠다고 해서 케이블 타일을 <웃음> 묶는 거이 <웃음> 정도는 일할 자세가 돼 있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비명하지? 여기야, 여기야, 여기 가만히 가 그냥, 그냥 네, 머리 자르기 야, 근데 뭔가 다 괜찮아 여기야지, <웃음> 알았지? 야, 섬세하다? 어, 아 됐어. 너네 일할 자세가 되어있다 역시 너네는 프로야 멀리 수서에서 광교까지 온 소감이 어때? 와 아, 진짜 아 진짜 한 5일간 하루에 200만원씩 250만원씩 찍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수서에서 우리 미니알바2를 초빙을 했습니다 어 쟤네 없었으면 나는 죽었어 쟤네라도 있으니까 이제 화비라도 못 꼬지 내가 5일 동안 밥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뭐를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게 지금 어, 하루 종일 와플만 굽고 그래서 이제 쟤네 둘을 박가두고 가보겠습니다 잘마치겠니다다잘마세요잘 어, 먹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니? 와, 선의 케이스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어, 귀엽고 아름다워. 선물 용도로 좋고,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한번 먹어보는 게 맛이 중요하지. 음! 콩고물이 들어있으니까 고소한 맛도 나고, 약간 인절미 첫. 입에 첫 들어갔을 때 3초간은 약간 인절미를 씹는 듯하지만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도라지의 그 쫀득함과 달달함 자연스럽게 그 달달한 맛이 이제 풍미가 입안을 돌면서 목으로 넘어갈 때그끝 마무리는 고소함과 달달함이 절묘하게 뭉친 그런 환상스럽고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 결국 참 맛있다. 아. 그 지하철 타고 오는 길에 가게부를 한번 쑥 살펴봤어요 제가 오기다 썼는데 돈이 없는 건지 쭉 살펴보니까 과소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를 지출했는지 좀 보면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한 달간 사용한 총 지출 금액은 174만 4736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1일부터 30일까지 4 5 0 0 원씩 깔려있는 거예요. 뭐냐 4,500원은 담배 한 값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식비라고 저는 항상 표기를 해둡니다. 식비 4,500원 또 식비 2,000원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모든 품목에 저는 식비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식비 식비 식비 4,500원 식비 2,000원 인간의 필수품 제가 생활하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의 원동력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식비 4,500원은 담배 한 값을 의미하고요 식비 2,000원은 카페인이죠 두째날 24,500원 이 부분 이틀날 목요일날 굉장히 많은 지출을 했죠 6,500원을 제외하더라도 18,000원이라는 식비를 지출했습니다. 뭐 이거는 같이 일하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제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뭐 가끔씩 아무리 짠돌이고 아무리 돈을 아껴 쓰고 아무리 돈 쓰는 것을 겁먹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쓸땐 써야 됩니다. 남자 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6,500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1,500원 이라는 좀 색다른 수치를 볼수 있어요 여시나 수 식비 4,500원은 지출이 되어 있는데 치과 7,000원 우리 딸내미가 7살을 맞이하여 이빨 하나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뽑아줬습니다 7,000원 이라는 지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나 5일날 보면 4,500원이 지출이 되어있고요. 6일날 한번 볼까요? 6일날 16,500원이죠? 역시나 식비 4,500원이라는 명목으로 체크가 되어있고요. 문화생활 다이소에서 12,000원. 저희 와이프와 저희 딸에게 기쁨을 선물해준 날입니다. 7일날도 역시나 6,500원. 8일날도 6,500원. 자, 9일날 한번 보도록 해보죠. 9일날 역시나 식비로 4,500원이 지출되어있는데 의류로? 4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제 바지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바지가 찢어졌어요 자 10일날 보면 또 4만2천원이라는 거금을 지출한 날이에요 외식을 했죠 외식을 했습니다 저희도 뭐 먹고 살아야죠 가끔씩 가족들하고 어, 따뜻한 시간 한번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4만2천원이라는 또 외식비용을 지출했고요 11일날 보면 역시나 4 5 0 0원이라는 식비지출 뭐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특별히 쓰는 거랑은 니코틴과 카페인 충전 외에는 저는 전대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 15일 보면은 자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가 있어요 리스비용 543,210원 차량 리스비용 마지막 달 차이입니다 이로써 저는 더 이상의 차량 리스비로 지출을 하지 않는 마지막 달 543,210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과금 10만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공과금 10만원 보험비입니다 16일날, 16일 날 4월 19일이 저희 딸 생일이었습니다 70% 할인 쿠폰을 받아서 딸이 원하는 큰 집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아 나중에는 제가 집을 한채 선물 받고 싶네요 4월 17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평으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가평 잣두부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라 합니다 가평 잣두부 맛집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무려 4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한 큰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이었지만 이름만 가평 잣도부지 맛은 잣 같았어요. 18일 날 30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와이프에게 또 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 조금씩 넘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와이프가 버는 돈이 저보다 많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와이프가 생각할 때도 그냥. 조촐한 용돈 수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돈일지 몰라요. 그녀가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4월 19일 날 보면 2만 259원이죠. 식비 9,000원. 아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나 봅니다. 담배를 두 갑이나 사다 폈네요.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 1 1,259원. 저는 유튜브를 위해서 정품을 결제하고 있어요. 21일 날 7만 8,010원. 7원. 교육비로 6만원이라는 게 지출이 되는데, 역시나 이게 딸내미 학원비입니다. 딸내미 학원비가 원래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조금 더 많이 나가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시국인 만큼 학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거의 뭐반 가격 이상의 돈만 지출이 돼서 뭐 교육비는 요 정도로만 나갔고요. 에피데믹 사운드 명목으로 18,717원이 나갔는데, 그 나름 제가 또 브이로그 아닌 브이로그 아니겠습니까? 음악. 또 화면에 들어가는 영상의 음악들도 또한 돈 내고 쓰는 겁니다. 공짜로 어디서 몰래 갖다 붙여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식으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쓴 만큼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삶이죠. 보시면 또 64,000원. 기름값입니다. 어, 주유소로 가져가서 이제 만땅으로 채웠을 때 거의 경유의 경우, 제 차가 또 경유지 않습니까? 디젤 차량입니다. 만땅 치면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나오는데, 6 4 0 0원또 지출했고요. 27일, 대망의 보건증이죠. 네, 보건증. 2만 5천원. 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검사를 하면 4천원이면 될 것을 또 시국이 또 시국이잖아요. 2만 5천원. 병원 가서 검사했습니다. 마지막 30일을 볼까요? 30일 같은 경우 14만 3천원 거금이 빠져나갔어요. 교통비로 13만 천원이 나갔는데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말일 날 저는 결제가 되더라고요. 후불교통 체크카드입니다. 그래서 말일 날이 되면은 이제 전달에 사용한 저의 교통비,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빠져나갔는데 3월 한 달간 제가 지하철만 타고 쓴 돈이 13만 천원입니다. 정말 바리바리 안 다닌 데 없이 매일같이 꼬박꼬박 다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식비 12,000원. 마지막 날이잖아요. 쪽 훑어봤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냥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이게 답니다.